어때 동사 맨날 동사 빼고 영역할 때 동사 빼먹으면 끝장이지? 너희들 알고 있는 동사는 뭐야?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게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하다 할때두 같은 거 써주고 그지? 물론 3 0단일때뭘 써줘? 버즈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만들다 할때뭘 써줘? 메이크 역시 3 0단일때 메이크스 이런 식으로 써주지 물론 과거형일 때는 뭘 써줘요? 메이드 이렇게 써주기도 하지 이것도 과거형일 때는 디디 써주지? 그지? 알고 있지 이거? 이게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 자 보다 할때뭘 써줘? 룩 이렇게 돼요. 뭐뭐 줄 보다 할때 붙어 나오잖아. 룩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look for 하면 뭐야? 찾다, 이런 뜻이고. look in 하면 뭐야? 안을 들여다 보다, 라는 뜻이지. 만약에 룩아씨 너무 많이 쓰는 거아니가 이거. 요거는 무슨 뜻이겠니? look in, 들여다 보다, 찾다, 보다, 조사하다는 뭐니? look 다음에 into 쓰면, 뭐, 무슨 조사하다는 뜻이야. look into, look into. 이거는 뭐니, 이거? look, 어투 이렇게 나오면 뭐죠? 올려다보는 거죠 위를 위로 올려다보니까 존경하다 이게 존경하다 프린노트예요 루거 투가 뭐라고? 존경하다. 그럼 이건 뭐야? 반대말인데 루 다운 나오고 오 이렇게 나오면 어까 이거 내려다보다지? 내려다보다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경멸하다, 멸시하다 이런 뜻 사용돼요. 되게 많죠? 이거는 뭐예요? 루 포워드 다 일반 동사인데 지금 붙어나오는 어 뒤에 뒤에 요소 끝까지 합치면 루퍼버드 도 이거는 학습 고대하다는 뜻이야. 뭐뭐써 학습 고대하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일반 동사가 등장한단 말이야. 자, 봐. 두 번째. 두 번째 무슨 동사가 있어? 요어 너희들 아는지 비동사라는 게 있어. 비동사. 비동사는 알다시피 1인칭일 때 현재형 M 써주고 2인칭일 때뭘 써주고 R 써주고 또 복수일 때 그럼 복수라는 개념을 꼭 알아둬야 돼요. 그다음에 단수일 때, 3치 단수일 때 이지를 써준다. 단수. 물론 시제가 음. 과거일 때못 써줘요. I am 이지만 과거일 때는 was 써준다. 2인칭일때 당연히 was 써주는 거죠. w 근데 이거는 슨개념으로 본다. 역시 복수개념으로 본다. 그다음에 치 단수일 때는 was 를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데요런 것들이 현재형과 과거형의 비동사야. 물론 완료형일 때 달라져요. h a 빈 been, Have been, Had been 이 되기도 해. 완료일 때. 어쨌든 비동사 쓸수 있죠? 큼직하게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잖아, 동사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조동사라는 게 있다. 근데 조동사는 반드시 뭐 나와야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조동사 혼자 하는 동사가 아니야. 조동사 홀로 동사가 아니라, 뒤에 뭐가 나오면? 원형이 나오면, 얘들아, 봐봐. 조동사 다음에 이게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얘가 다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럼 조동사는 뭐가 있는지 몇 개만 써볼게. will, will의 과거형, 우드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shell 이라는 것도 있다. shell. 또쉘 shell의 과거형 모두 있니? s h o u 도 있다. s h o u 자, 다시. can의 과거형 모두 있어. could도 있다. could. 빨리 좀 좋아. may의 과거형 모두 있어. might도 있다. 이런 것들은 다 과거형도 있죠. 어, 얘네들이 조동사예요. 조동사. Will s h a can 그 다음에 너희들 알고 있는 must 같은 것도 있잖아요. Must 뭐뭐 해야 한다. 맞지? 이것도 조동사죠. 조동사. 그 다음에 need 같은 것도 있고요. 조동사로 need. 이것도 조동사로 쓰여요. 뭐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야. 얘네들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요게 나와야 된다니까. 무슨 어려? 무슨 어려? 무슨 어려? 어? 어. 이게 나와야 다가 합쳐서 동사가 된다. 자 그러면. 영어 문장에 나오는 동사 들어가기 전에 형태를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동사의 세 가지 종류를 먼저 얘기했어. 종류 얘기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좀 나열한 요런 식이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근데 동사는 되게 많이 여러 가지 형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거 보자. 어 기본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동사는 요 기본형을 알고 있으면 요걸 가지고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수있요 기본. 기본형은 몇 개를 잡는다? 세 개를 잡는다. 세 개. 기본형은 세 개. 기본형 세 개. 세개 잡자. 자, 기본형 세 개를 먼저 우리가 만들고, 만들고 자써 볼게요. 완료형이라는 게 있고, 기본형은 완료형이라는 게 있고, 진행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과거 진행형, 뭐 이런 거 쓰잖아. 어떻게 만들어주냐, 거야그 다음에 또뭐 있니? 어, 수동형이라는 게 있어. 우리 수, 수동태. 이제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영어에는 수동태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동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B 플러스 PP야. PP, PP 과거 문사죠 진행형은 B 플러스 ING야. 이게 다 합쳐서 동사가 되는 거야. ING다, 이렇게. 동사 원형에다 ING 붙인 거야. 완료형이라는건뭘 쓰냐면, have pp. 이게 완료형이야 현재 완료. 물론, 과거 완료일 때뭘 써줘요? 해 e 가 들어가면 됩니다. 해 e 가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가 3식이 단지일 때뭘 써주면 돼? h e 를 써주면 돼. 그래서, 해 e a d pp, head pp, h e pp. 이게 완료형이다 자, 과거 진행일때 여기다 뭘 써주면 돼? was나 were 써주면 과거 진행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현재 시기의 수동 테스면 is나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is나 m 이나 a 아. 과거일 때 was나 were 써주면 되는 거야. 빗자리에 나오는. 그치? 요거 세 개를 조합하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지금 지금 네모를 잘 봐. 네모. 네모를 잘 보라고요. 네모. 볼게요. 자 어떤 시대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어떤 시대가 나오는지. 자 뭐를 잘냐면 지인의 진행, 완료, 완료, 완료, 진행형, 이런 거한번 볼게요.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일단 만들어준 거는 여기 우측에다가 내가 이렇게 볼게요 완료, 진행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냐면, 각각 위에 나왔던 1, 2, 3을 더해주면 됩니다. 1, 2, 3. 1번이 뭐였죠? 완료였죠? 1번 더하기 몇 번? 2번 하면 된다. 완료 진행형이요. 어떻게 해주냐면, 1번 더하기 2번. 자, 이거 봐. 1번 더하기 2번. 1번이 뭐니? 해부 p p 지 B에 대해 해부 p p 그 다음에 진행이 2번이 뭐니? 이거죠? B 프로스 ING. 여기다 붙여야 돼. 여기. 끝에. 끝자리에다. B 프로스 뭐? ING. 이래서 어떻게 해준다? 더해주면 뭐가 나온다? 숫자가 나온다. 책에는 안 나왔지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너희들도, 그대로 이거 어떻게 더해줘요? 이거 더해주면 어떻게 되니? 해드로. 자, 여기다 맞춰주면 돼. 자리는 여기다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자릿수. 맞춰줘. 자, 그대로 써볼게. 해보그 다음에 거 더할 때, 두 개를 더할 때, 더할 때 공식. 비동사. 밑에 거를 위에 거에다 꽂아.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돼? 비동사의 피 p o 모니? 인이죠 B인. 알겠어? 그리고 이거 그대로 ING. 아, 자, 됐네. 이걸 뭐라 고 그래,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해? 그래? 완료, 진행형이라고 그래. 알겠어? 어. 만약에 여기 헤드가 바뀌었어. 그럼 뭐야? 헤드 바뀌었으면 뭐니? 과거, 완료, 진행형. 헤브나 헤드가 나오면, 현재, 완료, 진행형. 감이 좀오나 자, 이거 봐봐. 완료, 진행형인데,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어? 해석이 중요하죠. 뭐, 뭐, 해. 잘 봐. 뭐, 뭐, 해. 왔다. 자, 여기서 끝날 게 아니야. 뭐, 뭐, 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야. 지금도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야. 다시 한 번. 뭐뭐 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뭐뭐 하고 있다. 지금도 뭐뭐 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은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타잔이 영어를 공부하는 거야. 타잔이 영어를 공부해왔어. 타잔. 지금도 영어 공부하고 있대요. 몇년 동안? 3년 동안. h a s a d has, 자, 어디 쓴인데? 이렇게 쓰면 되죠. has been, ing 써주면 되죠. has b e ing 공부하다가 뭐니 study 가 있죠? study 에다 뭐 붙여주면 되니? ing 아, 붙여주면 되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현재학교 진행용이야. 뭐를? e n g l 영어를. 하단이 영어를 공부해왔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어? 어, 몇년 동안? 3년 동안. for, for 3 years. For three years. For three years. 가다니3년갈때 될까요 영어가? 응? 삼년 갈때 되겠니? 어? 동물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영어 공부하면 됐어요? 어. 그럼 이거 미칠 쳐볼게. 이거 어떤 의미라고요? 해석도 되야 돼. 해석도 id죠. 동사의. 그렇지? 그러면 해석 어떻게 돼요? 가다는 공부해왔다, 지금도. 영어를 공부해왔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몇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이게 완료 진행형. 이쪽으로 가보자. 2번. 다른 거 해볼까요? 네.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한번 얘기해볼게요. 어? 수동태 해볼까요? 수동태. 자, 진행 수동태 같은 건좀 어려울 것 같고, 그제? 여기 알고 있는 것도 다쓸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쓸수 있어요? 아, 다시. 현재 알림 안 쓰고, 뭘 쓸게요? 현재,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써줘? 얘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 형태는 뭐야? 그냥 현재 진행형은 그대로 쓰면 돼. 어떻게 쓰면 돼? 있잖아. 진영이. 플러스 ING니까. 어떻게 써주면 돼? 여기 있잖아, 진영형. 플러스 INT니까. 어떻게 쓰는데? 그지 여기. 비동사 플러스 i n g 쓰는데, 여기다가 뭐만 붙여주면 되는데. 현재형만 붙여주면 돼. M이나 R나 E지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현재 진영형이잖아. 자, 타자는 지금 현재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쓰면 어떨할요요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자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자는. 자, e 지야왜 e 지야 타자는 뭔데? 3인칭 안순 남성이잖아. 2주 써야죠. 진행형 써야죠.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Studying 이렇게 쓰면 되죠. b e 로 p l u s i n g 이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동사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뭐를? 영어를 English. 그렇지? 어.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Now. 회 이게 현재 진행형이야. 물론 과거 진행형 써주면 고 여기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뭐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뭐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오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만약에, 이거를, 미래완료라는 거한번 써볼까요? 미래완료? 자, 3 번. 미래완료도 한번 해보자. 미래완료는 되게 어려워야 되는데. 미래. 완료. 자, 미래완료는 네, 미래 미래 미래 어떻게 해주면 된다? 아까 완료 시계를 썼는데,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어 미래완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지 조동사 미래. 자, 이거 Will 집어넣고 대표적인 거니까 Will 여기다 모두 하면 완료, 완료! 이네 Will 완료용 써주면 되냐. Will 완료. Will have p 라고 써주면 미래, 완료. 미래 완료가 돼요. 미래 완료. 됐어? 미래 완료. 어? 미래 완료. 됐죠? 어? 어. 자, 그녀는 그때쯤이면 공항에 도착할 거야. 내일쯤이면 내일 내일쯤이면 내일, 내일 공항에 도착할 거야. 영장해볼게. 누가 그녀는 그녀는 어떻게 도착한다고요? 오요 미래 완료야. 해보 도착하다가 뭐가 있니? 여러분 알고 있는 arrive들을 써볼게요. arrive들. 어 그녀는 도착할 거야. 어디에 도착한대요? At the airport. Airport. 근데 미래알류를 남발하면 안되기 때문에 미래알를 써줄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시점이 나와야 돼요. 시점. 언제? 내일까지는. 어? 어. 아니면 뭐 6시까지는. 아니면 8시까지는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어. 그래서 내일까지면 도착할거야. Tomorrow Tommorow 자, 어, 오늘밤 투나이트 이렇게 쓸게요. 오늘밤쯤이면 투나이트. 오늘밤쯤이면 아마 공항에 도착하게 될 거야. 아주. 이렇게 시점이 나와있으면 언제 언제쯤 시점이 나와있으면 미래알러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알러 하나 선보았고 조금 복잡한 거 해볼까요? 얘들? 수동태 한번 해볼까요? 수동태? 뭘 해볼래? 자, 여기. 사. 지금 얼마든지 할수 있어, 이거. 이 번호는 지금 사법사겠지만, 뭐, 시, 어, 뭐 와, 완료, 완료를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12가지 시계 완료 시계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거 외에도 더 많이 나. 24개까지 나올 수 있어. 동사의 형태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뭐 해보자고요? 한번 해봐. 아무 과거, 과거, 진행, 진짜 어려운 거다 오, 수동태. 과거, 진행, 수동은. 과거라는 네. 말을 썼어요. 현재 써도 되고, 미래를 써도 상관없는데, 과거, 진행, 수동태. 왜, 왜 이래요? 과거, 진행, 수동태. 과거, 진행, 수동태. 과거, 진행, 수동태. 자, 어떻게 써주면 되요? 형태부터 봐봐. 형태. 그치? 비 B+. 자, 이거 뭐하고 뭘 더하면 되겠니? 과거, 진행, 수동태야. 아까 진행형 수대는 얘기했는데, 여기다진행진행 2번 더하기, 뭐있데 플러스, 3번. 그럼 진행수동태는 되잖아요. 진행수동태. 이거 어떻게 더해준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더해주죠. 진행형 빨리 불러봐봐. 진행형, B 플러스, 뭐, ING. 그 다음에 수동태는 어떻게 되죠? 어, 여기다 맞추죠. B 플러스, PP. <웃음> 자, 이걸 더해. 자, 더해봅시다. 비동사 내려오죠. 그 다음에 이 비동사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뭐가 돼? 빙이 되죠. 비빙. PP, 이러면, 진행수동태. 자, 요 자리에 뭐만 나오면 되는 거야? 워즈 아니면 워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과거 진행수동태가 나왔네. 과거 진행수동태. 자, 해석도 나와야 돼요. 자, 어떻게? 해? 뭐? 되어. 지고. 있는. 중. 이었다? 이러면 되지. 왜? 과거 진행이라면. 뭐 하는 중이다. 근데 수동이라면 그러니까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하고 있는 중이었다가 아니라, 행해지고 있는 중이었다.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치? 맞지? 응? 응. 봐봐. 타잔의 오두막집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해봐. 자, 타잔즈 커티즈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어? 어, 없다니까. 과거로. 어? 중이었다니까. 진행형인데. 짓다가 아니라 오두막집이 짓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거니까 아 이러겠구나 비빔피피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단주니까 워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빙그 다음에 짓다는 빌드가 있어요 빌트 이러면 돼 빌트 근데 비빔피피 맞나요 과거진행 수도보지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알겠어 어? 어디에? 오 들판에 인 더필드 인 더필드 자 들판에 폼의 오두막집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다. 건설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단 말이야. 기본적인 것들을. 어? 이것만 활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형태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원하는 것들다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 도전. 도전. 뭐라고 냐면 아, 이런 건 없는데요. 만들어보려고요. 자, 이런 거. 미래. 미래. 완료. 진행. 수동태. 응? 미래 완료. 진행 상태. 다 쓰이진 않아요. 거의 쓰이진 않는데 미래 완료. 진행 상태. 어떻게 쓸것같아봐 봐봐. 미래 완료 쓰고 진행.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미래 완료는 아까 완료가 어있어요 1번 있잖아. 1번 더하기. 진행. 2번이었죠? 2번 더하기. 수동태 3번 수동형 플러스 1, 2, 3 더하면 돼요. 더 해볼까? 더 해보자. 얘들아, 더 해보자. 빨간색이야. 자, U1 완료 어떻게 했어? p p p 지 FPP 이거야. 여기다 몰도해 끝에다 맞춰줘. 진행 거에 2번. 진행형비 B플러스 원인. ING 다시 수 요거 도해뭐 수동형은 B플러스 PP 더했지? 더하면, 여기 와, 여기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해 돼. 아, 다했지 어, 미래 완료니까 will h a v pp. 그 다음에 b, e i, n, g 진행. 수동패, b e f o r p 다 더하면 어떻게 돼? where, v 자, 어떻게 집어넣는다고 했어? 요 비동사 어디다 집어넣어? pp에다 집어넣어? 그럼 뭐가 된다고 했어? b. e 다시 비동사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b. e 그리고 pp. 와, 끝났네. will have been bin, bing pp가 바로 미래 완료 진행 수동 이렇게 쓰는 제일 어려운 점. 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죠. 보죠. 그럼 너희들 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치, 진리만 있 이거.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모든 동사, 중동사의 형태들을 다 갈아 엎을수 있어요. 너희들 만드는. 동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서는, 여러분어영작한는게 있죠. 맨날 빼먹으면 이거.